들어봐봐, 한번. 들어봐봐, 아, 뭐, 들리나? 들어봐봐. 선생님. <웃음> 천하장사가 아니가 보게. 들어봐.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안동에 가보셨습니까? 이곳은 안동입니다. 안동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그렇죠. 안동역에서 안동하면 하회마을이 유명하죠. 전통가옥이 빼곡히 있는 아주 예쁜 마을인데요. 안동 최고의 부자 양반들이 살던 99칸 혹은 이7두칸의 부잣집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선생의 어를 담은 도산서원도 있고요 또 안동에는 월령교라고 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즐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볼거리가 많은 안동에 갔는데 우리는 이런곳 저런곳 한곳도 가지 못하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지 보겠입니다 이곳은 안동 제비원입니다. 남해지부가 12월 한달 농협 하나로와 공영쇼핑과의 콜라보 방송계약으로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특이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웃음> 아니 이렇게, <웃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음> 아유.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아, 난, 너무 아니에요. 아름다우시네, 아직. 들어가 나도 좋네, 막 눈물이 난다. 네, 네. 아. 아. 우리는 어느 땐가부터 된장떡, 고추장떡이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은 모두 슈퍼에 가면 널려있기 때문이죠. 집집마다 달랐던 장맛은 이제는 해찬들이냐, 청정원이냐, 순창냐, CJ냐. 이런 통일된 맛으로 우리의 입맛도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협 하나로와 공용쇼핑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의 전통 장맛을 계승 발전해야겠다 라는 커다란 사명감을 갖고 집안에서 직접 담궈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이곳 안동 제비원과 손잡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비원이 모두 다 한거겠죠 그럼 이곳 제비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메주를 만들어내는지 어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아니, 너무 맛있다. 네. 어, 난 요만한 콩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음. 우리가 메주 콩은 이렇게 커야 음. 맛이 있어요. 맛있네, 예, 굉장히 맛있다. 예, 예. 음 옛날에 예. 어머니들이 메주 음. 수는 날이콩 냄새, 이 구수한 냄새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너무 먹고 예, 예, 싶어가지고 콩이 이번에 네. 잘 익은 건 콩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 먹어보면 구수하잖아요. 나는 뭐대두그룹 요새 전부 다 미국산 이렇게 써져서 안 나서 그러는 줄 알았어. <웃음> 아아니다 여기구나. 네, 아니에요. 어, 안동에서 네, 대두가 야. 나는구나. 이분이 안동재비원 대표이시자 안동김 씨 30대 정부이신 최명희 식품 명인입니다.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소두장과 전통장류 비법을 받아 종가집 고유의 제조기술로 전통방식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들어진 메주로 가정에서 간단히 된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레시피를 제공하여 나만의 된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사 나왔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매니다 요걸 햇볕에서 쐈다가 다시 건조실에 들어갔다 햇볕에서 쐈다가 이렇게 하면서 발효를 시킨답니다. 이게 지금 곰팡이 아니야? 곰팡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제는. 어. 이제 곰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뭐. 이거는 12일 거니까 음. 하면 크잖아요. 음. 근데 요건 좀 작잖아요. 음. 이따 되면 또, 또, 더 작은 게 나오고, 또, 더 음. 작은 게 나오고. 예. 어, 어. 이게 한 60%가 줄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요? 네, 예, 60% 줄어요. 어. 이거 찾아오시길 고맙습니다. <웃음> 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거를 어. 22년 동안 에이 자리에서 했어요. <웃음> 와, 22년. 어.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명인이 되시려면 네.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지 명인이 되 아, 명인은 거예요? 한 업종을 20년 이상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사대를 보더라고요. 사대를 봐요? 예. 예. 와... 나는 그냥 어깨너머배 펴서 명인 되려고 했 <웃음> <웃음> <웃음> 예. 야, 그러면은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을 하시려면은 기계식으로 하셔야 쉽잖아요. 이렇게 가마솥을 고집하세요? 가마솥은요. 음. 사실 제가 지금도 저 가마솥을 언제 그만둘까라고 음. 생각을 하루에도 12번 더 많이 음. 할 때도 있어요. 어. 어. 하지만 힘드시니까. 가마솥을 사는 이유가 제가 시할머니 시어머니한테 배웠는 게 가마솥입니다. 어. 그래서 가마솥을 했던 우리가 콩 삶는 거나 음. 음. 그냥 기계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 음. 어떤 분들은 보면 은 음. 이거 된장 따로 담고 간장 따로 담는 아는 분도 계셔. 어, 저는 그, 저도 는저 그렇게 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윤호에사 <웃음> <5년에다 웃음> 먹기만 하니까. 네. 어. 어떤 사람은 된장 담그는 거 하고요. 간장 어. 담그는 거 하고 어. 두세다 주세요 이랬말 어, 한다니까. 어, 어. 근데 내가 된장 담그고 뜨거나면 간장입니다 하면 몰랐다는 거예요. 어. 국간장 이렇게 써 있어도 애들이 예. 그게 다른 걸 모르더라고요. 어. 예, 예. 그래서 단맛 나는 간장을 사가지고는 예. 우리 딸도 거기다 구구대했머나 그거 아니, 아니. 예, <웃음> 예. 달러간정이 예. 그래요, 몰라. 몰라. 그래, 음식 이상해. 음식 예. 음식 맛이 이상해. 음식 맛이 엄청 엄청 니청 맛이 없는 게 간장 때문인가? <웃음> <웃음> 에이 아... 불이 청엄가 <웃음> <웃음> 그래 맞아. 엄청 키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들고 엄청 엄청 엄청 간장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9년 12월 31일 공용쇼핑에서 정말 신기한 사서 먹는 된장이 아니고 직접 만들어 먹는 된장을 판매합니다 된장을 판매한다기보다 매주와 소금물 그리고 항아리 대신 숙성시킬 수 있는 특허 용기를 제공하여 우리집만의 된장과 간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셨던 된장과 간장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날 제가 개망신당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가면 늘 드론을 띄우는 거 아시죠? 이날도 엄청난 항아리를 보고 눈이 확 뒤집혀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띄우자마자 공용쇼핑 촬영팀 카메라가 회가닥 자빠지는 걸 찍게 됐습니다 공용쇼핑 사장님 쟤네들 보래요 카메라 박살 했대요 일러바칠 생각에 마구 웃음이 나오는데 어메나! 드론이 그냥 나무에 걸쳐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바퀴벌레가 약 먹고 뒤집어진 것처럼 드론이 배를 까고 누워있지 뭡니까 아니야 이거는 강아지처럼 배를 깠나? 야! 니가 강아지야 바퀴벌레야! 아이고 망신 망신 개망신 진짜.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예정이신가요? 12월 31일 9시 40분에 혹시 집에 계실 예정이시라면 공용쇼핑과 야매주부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평소 때처럼 야매주부 옆에서 된장을 퍼먹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수다와 재롱을 떨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막년회를 야매주부와 함께 하시면서 2020년 희망의 꿈을 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죠? 어림없는 소리라고요? 끝내겠습니다.